자, 궁극기 써서 무시해주고 이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고 아이고 죽어버렸네! <웃음> 일로와 이 자식아! 이핑크대시야 <웃음> 그림자 분신! <웃음> 아 좋아! 어디 덤빕니까? 물소리검 개굴린자를 해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스킬 세팅은 물소리검과 그림자 분신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할 거고요 아이템 세팅은 머리띠 두개 도움 베리어 이렇게 세 가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골라주고요 배틀 아이템은 이제 CC기 포켓몬들이 너무 많은 느낌이 들은 것 같아서 망병통치제 들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저 가재군을 먼저 스틸을 하러 적팀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재군을 저는 좀 챙겨주고 있어요. 자, 요거 빨리 챙겨주고 그림자 분실을 배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저 적팀 들어왔으니까 챙겨주고 8분 50초에 여기 나오는 거 기다려주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문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기다려서 있어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쇼, 쇼, 쇼, 쇼, 쇼. 천천히. 빈자란작고로 상대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법이요. 쇼. 자, 좋습니다. 이거 제가 먹습니다. 어, 무리했죠? 슉! 슉! <웃음> <웃음> 좋아요. 먹고, 슉슉슉슉! 아어 죽어버렸어 자 밑에 터졌습니다 저 리자드가 지금 우리꺼 먹는데 저건 두셔야 돼요 리자몽이 되어야 좀 힘이 강력해지니까 내비두겠습니다 자고로 민도를 걷는 아 뭐라는 거야 그냥 필요없어 다 죽여! 자 들어가서 표창을 다 맞춰야 셉니다 자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나둘 됐습니다 좋아요 피를 채우면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촉촉촉촉촉 이렇게 <웃음> 아 좋아 우리 팀이 갈가보기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웃음> 와 개구리들 사기야 진짜 저는 수리감이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요번에새치 한번 있었죠 풀타임이 줄고 나서 뭐더 좋은 것 같아요 자자분이 먹어주고 피하고 우와 <웃음> 오호 오호 촉촉촉촉자 궁극기로 한번 찍어서 어어 <웃음> 안 되지 이것이 바로 닌자의 바와 쿠타임이 때릴 때마다 계속 줄고 조,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전 수리검이 더 좋은데 가지안도 죽었고요 이쪽으로 오지? 척척척척척 <웃음> <웃음> 아니 어디 그런 대도 않는 궁극기를 쓰고 어? 자고로 닌자란 모든 것을 예측하는 법입니다 이번에 엉건한 마음으로 그것은 제겁니다 부크린님 어디 닌자님께서 먹고있는것을 스틸하려고 하시는겁니까? 저를 먹어야될까요? 거부강이 우리 부크린을 노리고 있다니 당신은 아주 혼쭐이 필요한것 같사옵니다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별거 없네 뭐야 자, 이거가 위험하거든요 지금 자 이제 빠져줄게요 이유가. 쟤네들이 다 궁극기 쓰고 들어오면 제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20초, 30초 이렇게 죽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저거 다 뺏기고 선도 뺏기고 밀려서 지면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 일로와! 일로와! 이상의 거주공 닌자란... 자고로... 확실한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는 법이랍니다 아 척척척척척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주방, 주방, 어어. 어이고 일로 와, 가자, 이 자식아. 어어, 금극기 나간 데 써버렸네, 너. 아이고, 나 간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방해 모연대, 방해 모연대. 어, 너네 다 접어서 점수를 넣어버릴까나. 아이고, 다 또,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이고, 주문 줬나. 골이 다 들어가버렸네. 자, 좋습니다. 아 <웃음> 표창 좋네. 자 정글은 우리 새로 나온 포켓몬인 거북강이 간다고 하고요. 저는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딜은 제가 되겠네요. 표창으로 샥샥 샤샥 샥, 샥, 샥! 닌자의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어백손모카랑 가는구나. 좋아. 와 너무 양보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백손모카가 먹어야 되는데 나한테 양보하지 마.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아니 그만 양보해. 이런 바보 바보. 자, 이거 들어올 거거든요. 피하고... 뭐야? 아니, 아니, 뭐, 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나, 뭐 잘못 눌렀나? 아, 이거 동시에 눌렸구나. 아, 라고, 제타 라고 동시에 눌렸어. 아... 나이스 일단... 일단 잡으면 돼요. 이게 바로 복스다 먹었어요? 일단 먹으면 되지. 뭐, 우리... 우그지가 잠깐만... 루카리오? 백선 먹고 가 먹어야 되는데, 백선 먹코 가야 너먹어 아니, 그만 양보해! 바보야 그만 양보해. 너 어, 백선목화 됐구나. 반해버릴 것 같아. 이런 서포터 처음이야. 자, 둘, 셋. 나 둘, 셋, 넷, 다요. 뽑았다! <웃음> 좋아. 오니이 토끼 자식이. 가자, 자자니이 거북이 자식이. 일로와. 닌자란. 우리 팀을, 감미 어?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 둘, 셋, 넷, 다섯. 우구지가 생각보다 아프니까 좀 빠지면서. 라인을 가니까 표정 배우기가 좀 힘드네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 좋아좋아 이거지 일부러 내가 말도 안하고 있었지 일로와 너가 아까 나 괴롭혔지? 일로와 지금 내가 어? 니네보다 레벨이 높아 어? 촉촉촉촉촉 피하고 나둘아이고 다른거 때렸네 좋습니다 자 지금 무섭지 않아요 하나 둘셋넷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자 궁극기 써서 무시해주고 이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고 아이고 죽어버렸네 일로와 <웃음> 이자식가이팅크댓지야 <웃음> 그림자 분신 <웃음> 아 좋아 어디 덤빕니까어 좋아 지금 누구지 저 기술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려주세요 저에겐 가족이 있어요. 집에 올챙이 같은 예쁜 가족들이 있다고요. 안돼. 알려주세요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촉촉촉촉촉 피하고 자 아직 탈출 버튼 조금 남았어요 버튼 2초 좋아 아 촉촉촉촉촉 오 어, 그림자 아니 그림자 분신이 그림자 분신이 아!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던더가 남았는데 그림 열심히 백돌을 하고 있구나 저 생각해 보니까 이번 판골한 번도 안 넣은 것 같아요 어야야 야, 중앙은 중앙 야 썬더 썬더 썬더 얘들아 썬더 봐야 돼 썬더 썬더 야 썬더 봐야 된다고 얘들아 썬더 와 썬더 또 뺏겨서 졌어 먹었다고 이걸 먹었다고 와 야 이거, 이거 먹었다고? <웃음> 이거는 팀 캐리다. 이거는 저는 한거 없는 거 같아요. 야 일로와. 누구지 일로와. 어? 어? 어? 어, 쪽쪽쪽쪽쪽아 <웃음> 팀을 잘 만나서 이겼습니다. 자 과연 아 뭐야 아꿀 많이 넣었네 MVP네 <웃음> 아 좋아 아 표창 좋네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딜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정글을 가야돼 라인을 한번 가보니까 힘드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딜 많이 넣었네 아 좋다 약간 뒤에서 짤짤이 넣는 그런 느낌이네요 표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비골린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